네, 반려동물 동행과. 길고양이 중성화. 네, 네. 했는데 오늘 혹시 저 방사하러 오신 아이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요. 아, 지금 저희 방사하라이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. 되...